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꼬마 빌딩을 매입하거나 상가주택 등의 건축에서 많은 건축주들이나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민감한 부분인 일조권을 완화한다는 데 대한 이야기로 며칠 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7일 머니투데이라는 경제신문에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획기적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 일조권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24일 국토부는 다음달 설 이전에 발표하기로 한 주택공급 대책에 일조권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라는 것으로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상 일명 일조권 사선 제한과 인동거리 기준 등이 검토 대상으로 건축법 외 법을 통한 완화도 검토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끝까지 보시면 이러한 건물을 임대하거나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거나 재테크 등에 관심을 가지신 분 또는 이러한 상가주택이나 고마 빌딩 등을 건축하시려는 분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정보라고 판단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플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언론에서 보도된 국토교통부 발표 주요한 내용을 보면 정부는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 일조건 규제 완화 시 주택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따져보고 있다며 일조권 규제 완화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일조권 사선 제한은 건축법상 전용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정북 방향이나 정남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한 규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높이가 9m 이하인 부분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정북이나 정남 방향으로 1.5m를 이격하고 9m가 초과되는 부분에서는 해당 부분 높이에 2분의1 이상 띄워야 하니 건물이 사선형이나 계단형으로 되는 경우가 바로 이 제한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일조권 규정 폐지 주장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건축법상 일조권 규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건축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폐지하거나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는 일조권 규정으로 건물 상층부에 계단형의 단면이 만들어져 도시 미관을 해치고 최대 용적률을 채우기 어려워 불법 증축을 유도한다는 지적으로 이에 따르면 상가주택 등 4층 이상 건축물은 베란다를 가진 계단형 건물이 될 수밖에 없어서 4층부터 각층의 면적이 점점 줄어들며 계단형의 단면이 만들어지고 자연적으로 베란다가 생기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전문가들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 일주권 사선 제한 규제가 없어진다면 주거 면적이 25-30% 정도 증가하게 되어 주택공급에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며 이는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서울의 노후저층 주거지를 중층 고물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느 전문가는 소규모 잣뜨이 땅들의 대부분은 일조건 규제로 주어진 용적률 한도의 60 내지 70%까지밖에 건축물을 못 짓는다면서 이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 도시재생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잘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며 또한 건축사협회등 건축설계업계에서는 주택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일조권 관련법 조항 자체가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햇볕이 잘 드는 남쪽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 북쪽 공간을 확보하도록 잘못 만들어졌고 불법 건축물을 양산한다는 이유 등에서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소리> 다음 세 번째로는 일조권 규정의 폐해들에 대한 것인데, 특히 이러한 일조권과 같은 악법은 비단 설계 전문가만이 아니라 도시 경제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며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도시의 승리라는 책에서 용적률 등 지나친 건축 규제는 좁은 땅을 활용하거나 도시 미관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법과 건축관련법 등에서 건축물의 종류, 용적률, 건폐율, 주차장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데다가 일조건까지 적용하게 함으로써 최대 용적률을 채우기 어려워 사실상 불법 증축을 유도하는 악법으로 사업성을 저하시키고 불법을 양산함으로써 거꾸로 도시를 슬럼화시키는 주범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몇년 전에 사라진 도로에 의한 건축 사선 제한과 같이 이러한 규제가 계단형 건물을 만든 뒤 해당 공간에 베란다 등 공용 공간을 만들도록 유도해서 오히려 인접대지의 일조권을 침해하고 안전에 취약한 불법 건축물을 양산하거나 이렇게 생긴 베란다는 건축물이 노후하며 방수와 단열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위층 베란다에서 발생한 하자의 피해는 아래층이 떠앉는 탓에 이웃 간 갈등이 되기도 한다는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일조권 사선 제한을 없애고 차라리 일정 정도로 대지간 간격을 띄우도록 하고 건축주가 일조권을 위해서 추가로 남쪽 공간을 알아서 확보하도록 하는 게 도시경관상으로도 좋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음 네번째로 상가주택공합빌딩과 일조권에 대한 것인데 이러한 일조권의 폐해는 최근 개발되고 있는 광교, 동탄, 고덕 등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신도시의 경우에 지역마다 다른 일조권 방향 설정이 문제인데 예를 들자면 기존 도시는 일조권이 전북 방향인데 반해 택지개발지구는 지역마다 지구단위지침으로 정하거나 지구단위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북 또는 정남을 정하게 되는데 이는 해당 지역을 설계하는 도시설계자가 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는 무슨 근거로 북쪽이든지 남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같은 위치의 대지인데도 불구하고 일조권 적용이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는 설계를 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예를 들자면 이러한 필지에 있어서 5번 필지나 6번 필지는 같은 코너 필지인데도 불구하고 일조권을 받는 방향에 따라서 만약에 북쪽으로 받는다고 한다고 하면 5번 필지는 6번 필지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위치이면서도 북쪽이냐 남쪽이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조권의 방향은 신도시 택지 구성도 문제로 어느 지역은 거의 대부분의 필지들이 일조권을 적용받아야 하는 데 비해서 또 어느 지역은 일조권 적용에 최소화한 도시 설계를 한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지형이나 사업성의 영향도 있겠지만 도시계획 전문가가 일조권까지 고려한 설계를 하지 않은 탓이라고 부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지역의 경우에 보면은 거의 모든 필지가 일조권종용 받지 않는 필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로변이라든지 도로에 접한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들은 이 지역의 경우에는 남쪽으로 일조권을 받게 되는데 거의 모든 필지가 다일조권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필지들은 정남방향으로 받기 때문에 경사지게 받는 거지만 이러한 필지들은 정남방향으로 받기 때문에 그대로 일조권을 받아서 9번이나 8번 필지 이런 필지들은 대단히 건축하는 데 있어서 불리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에 비해서 어느 신도시의 경우에는 정남방향으로 일조권을 받고 있는데 거의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도록 도시설계가 잘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또한 상가주택은 특성상 1층 층구를 최대화하는 것이 좋은데 현행 일조권에 따르면 9m까지는 1.5m만 이익하면 이득, 되다 보니 1층층구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스키플로어 설계를 한다는 등 기형적인 설계를 하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의 상가주택의 3,4층과 다락부분이 경사지거나 계단형 건물이 되어 사업성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사용자들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 의 미관에도 대단히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상가주택 등 건물의 일조권 완화 보도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국토교통부 발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일조권 규정 폐지 주장들, 세 번째로는 일조권 규정의 폐해들, 또네 번째로는 상가주택 꼬마 빌딩과 일조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국민 모두가 피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사실 이러한 일조건 문제는 비단 해당하는 필지의 건축주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건축물을 임대하여 살고 있는 거주자도 각종 하자 위험을 안고 있고 설계없이 무단 증축하다 보니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게중심이 달라져 내진성을 정확히 측정하기도 어려우며 배관, 배선 등의 공사도 처음 고려했던 용량보다도 늘어나 과부하 문제를 겪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베란다를 가진 건축물은 각종 하자의 가능성이 커 태생부터 건강하다고 보기가 어려워 정부나 건축주, 거주자, 나아가 깔끔하지 않은 가로 환경을 보는 모든 국민이 피해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여간 이러한 보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고 또 보도대로 국토교통부가 구정 전에 어떠한 내용으로 발표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있긴 하지만 향후 일조권이 어떻게 완화되거나 조정될지 지금으로서는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971년 이러한 일조권이 건축법 시행령에 처음 등장한 이후에 그때그때마다 약간씩 고쳐가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위에서 지적한 일조권에 대한 폐해와 전문가들의 주장, 그리고 마침 근본 주택공급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완화되지 않을까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 대한건축사협회도 일조권규제 완화 등을 담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방안 건의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뭔가 긍정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더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는 대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 또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